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위에 두손 들고 아멘 안 하시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을 취하다 옛날에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받을 때 초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절차를 이야기하면 첫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가이 합시다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이 필요하죠 가난하고 얼벗은 우리들을 주님 정말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응답은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캐시. 현찰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두째 하면 여러분 캐시 하셔야 돼요. 자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주님 우리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가기 원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성령의 불을 확질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셋째 하면 이스라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뚫려져서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자 셋째 두손 들고 셋째 넷째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고 단탄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 세계로 선교를 할수 있죠. 물적인 선교도 할수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할수 있고 그래서 넷째 하면 리바이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흥. 넷째. 두손 들고. 넷째. 아이고 꼭장사치 같네요. 다시 한번 넷째 예! 두손 들고 리바이벌 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받고 현실적으로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기위 예! 해서 여러분이 좀 옛날 당시에는 교회 칸막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큰 집에서만 살아봤으면 수고했겠다 그래서 그때는 보바르바르가 제일 큰 집이었어요 포바라바라 포광아파트 근데 지금은 그냥 빅하우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빅하우스 빅하우스, 빅하우스. 빅하우스. 빅하우스. 빅하우스. 자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걸 할지 몰라요 두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유튜브를 제설결 들으신 모든 분들 같이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이 말을 쳐다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왜 축복 받은 장본인이니까 조금 축복 받았으요 그만이 받아야 돼요, 이제. 첫째! Holy Fire! 아, 또 약해지네. 첫째! Holy Fire! 둘째! Cash! Yeah. 셋째! Yeah. 이스라엘, 이스라엘! 넷째! Yeah. 리바이벌! 다섯째! Yeah. 열째! Yeah. 여기서 자기 이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세 번째! 다섯째 둘째 첫번째 네번째 세번째 아주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주여 내 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외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서 보겠습니다. 부진히 찾읍시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4 1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잠언 15장 잠언 15장 1절 1절부터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인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울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느니라. 아비의 혼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자, 또 16장. 자만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14절까지.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아멘. 예. 여쭤다 생명나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 아담과 하와가 이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과로부터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와 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구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선택에도 신이 있다 그런 설교를 했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을 할때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믿습니까?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요. 생각의 고민, 마음의 고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걸 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생명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천국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기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과가, 과일이 생명과일이거든요. 전국에 가보니까 생명강가에 생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쭉 서있어요 거기서 매달마다 생명과일이 열려요 그것을 먹는 거야 전국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먹는 거고 먹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주님을 용접해서 구원에 싸움에서 용적 싸움에서 이겨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먹는 밥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늘 일상으로 먹는 과일이 뭐냐 생명과일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를 재배하고 사과 항상 있다고 해서 늘 먹는 건 아니잖아요. 늘 먹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일이 그렇더라. 요한 계시는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 이기는 것은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보 천치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오른 뺨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야 돼요. 그렇다고 오른 뺨 때리는 사람이게 왼뺨 돌려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일뿐만 아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과 관련해서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원이 보니까 잠원 18장, 17장, 15장 쭉 보니까 17장 구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말과 관련해서 생명나무에,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는 각각 다른데 특히 깨닫는 바가 다 틀려요 특히 우리가 자문을 읽을 때는 이 자문은 죽도록 사랑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자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자문의 메시지예요 왜? 사람의 현실에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과 관련된 말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은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시대가 유튜브가 되세요 유튜브 설교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앉아서, TV, 저 화상 카메라 틀어놓고, 켜놓고, 말로 설득하는 거든. 말에 홍수해요. 말로 듣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얼마나 확실하느냐? 얼마나 정확하느냐?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우리나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유튜브 할 거예요 이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일자리를 다니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을 막 이야기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가족들까지 다 나오기 위해서 엄마, 아빠, 형제들. 주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간증도 있고 지구에 대한 간증도 있고 말 그대로 유튜브는 말의 잔치야. 말의 홍수이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질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가처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속임수가나 난무하고 온갖 댓글들이 많이 많이 달립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찬성했다가 오늘은 내가 기분 나쁘다 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댓글을 달고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막 정지하기도 하고 긍정하는 것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고 말장난과 같은 것들도 심지어는 어떤 데는 거기에서 막 욕을 많이 하는 그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도 거기에 다 가입해서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욕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누군가를 통해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말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응. 모든 인간들은 말로서 소통을 하는데 그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말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말에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감정이 말에 들어가요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말과 함께 차차 달라붙어서 순수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말로 말을 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방의 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 분노를 좀 쉬게 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과 관련해서 화를 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음속에 펄펄 끓는 물이 자기 안에서 막 펄펄 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그러면 막 열받으면 뚜껑이 막푸푸푸푸푸푸 막 움직이잖아요 속에서 뜨겁게 뜨거운 물이 막 끓는 사람은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또 다른 사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결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관련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리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제도 그 이야기 했죠 자기가 인터넷에 속도가 느린 인터넷에 가입을 한 것은 모르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너무 느리니까, 맨날 인터넷 업체에다 막 전화해서 막 <웃음> 화를 내고, 막 기사 빨리 보내 달라고, 기사 빨리 보내고, 기사가 왔는데, 어떻게 해? 기사가 시끄럽게 하니까, 옥상에서 끈 연결한 그 건을 칼로 잘라 가지고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화가 있는 사람 성질을 잘내는 사람 펄펄 끓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거예요 내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끼얹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자 그럼 내 안에서 펄펄 끓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차가운 얼음 위에 싹 보면 얼음이 쉭 소리가 내고 싹 녹잖아요. 자 대상에 사람에게 뜨거운 것을 끼얹으면 이건 범죄가 되는데 누군가는 평생 고통받을 거예요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이 다섯 명의 가장이래그 범죄자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주고받을 때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때 특히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만일 말하려면 너희가 위로를 하려면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라는 말씀 있죠 할렐루야 네. 자 이야기를 할때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돼 내가 저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내가,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한국에 유명한 건투선수가 있어요 박종팔이라고 하는 건투선수 미들급 챔피언 세계 챔피언 근데 이 선수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펀치도 있고 근데 이 박종팔 선수가 유일하게 지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또. 근데 그 선수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어 내가 이야기하면 다 그거 유튜브에 들어 다 그것도 볼지도 몰라요 그데그 프로그램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10년 20년 흘렀는데 이것을 화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더 보니까 그래가지고 박종팔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박종팔을 몇번 이겼던 선수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종팔 선수를 이용해가지고 둘이 정말로 친한 친구고 둘이 같이 시합으로 또 시합하기 전에 빵조각을 나눠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무명에 가까운 이 친구는 박종팔을 옛날에 이겼는데, 지금은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K1. 복싱을 하는데도 발까지 쓰는, 발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쪽으로 갔는데, 무명이야. 그래서 유명한 박종팔 선수를 살살 구슬려서 시합 한번 하자. 시합 만 하자 그래서 그유명세찾 자기도 좀 유명하게 하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수준이 있으니까 시합할 수없던다고시합 그냥 친구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합의 내용은 복싱도 하지만 발로 차는 것까지 하자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박종발 선수가 그냥 박살이 나서 세계 챔피언이 발로 한 번씩 내 찌르고 하니까 박종발 선수 다리가 부런해 버렸어요 서로 둘도 없는 친구들 그리고 박종발 선수가 쓰러졌는데도 가서 무릎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차고 해버리니까 친구 사이가 박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있는대로 다 상하고 또 상하고 10년이 넘도록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속에서 칼을 간고 이빨을 는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앙, 앙, 앙금이 있는 거야요자 그러니까 또 만나서 프레그로 만나서 뭐 나중에는 그렇게 잘 됐지만 서로 계속 화를 내고 서로 막 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에 자기 말만 하는 거아 웃기더라구요 자막한 주에서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 내고 또 같이 다투고 같이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났을 때, 대화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하고 위험합니다. 자, 화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이 화내버리는 거예요. 눈이는 눈, 이는 이. 예. 옛날에 우리 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많은 경험들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나도 개척할 때, 나도 하니까 사모님 눈을 번쩍 뜨네. 나에 대한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사모님이 이것을 고쳐서 목사님으로, 진짜 목사님으로 잘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는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인데도 한번 누군가의, 특히 사모님을 통해서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네, 고쳐야 될 점인데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내가 막 거짓말 수 없이 폭발해요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던지면 같이 던지고 사모님은 던지지 않는데 내가 아주 못된 습관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부부싸움 할때 가만히 보니까 뭐가 막 바싹바싹 부위 가서 막 깨져요 뭔가 했더니 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덮어야 되는데 시골에 쥐들이 많았을 때 밥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쥐들이 와가지고 주둥이로 이렇게 하면 뚜껑 열어져요 그러면 밥을 실컷 먹어 이런 걸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맨왜 밥그릇을 그렇게 덮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밥을 덮을 때는 큰 그릇으로 밑바닥까지 꽉 눌러서 해야 지들이 와서 주둥이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벗기지 않느냐 원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참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그 밥에 지들이 와서 옛날에는 밥 먹고 남으면 또보리살을두번 삶아서 밥을 하는데 보리 쌀을 이렇게 놓으면 천마 밑에다 딱 걸어놓으면 그쪽으로 지가 타고 들어가서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시더라고. 항상 뭐야 건강상에 우리 아버지는 건강상에 뭐그뭐뭐 그뭐 항상 깔끔하고 여름에는 완전 우리 아 우리 아버지는 좀 사입인데. 어떻해서 어디서 주사를 구해가지고 뭐 무슨 마이신 마이신 해가지고 다른 집은 다 감기 걸리고 그 뭐야 돌림병 막돌때그러다데 우리 집만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게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미리미리 주사를 놔줘요. 완전 사이비 의사야. 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큰 아버지는 또 사이비 치과 의사더라고 또 동네에서 야매로 이빨 이걸 다 해줘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머리 긋고 이 손으로 묻히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묻힌 음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런데만 긋고 또 묻히고. 뭐 하다가 묻히고. 그러니까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다. 돌이 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수저 저그렇그 저그저그저그저그 그저 버려 낳아버리고 가서 다 밥상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이렇게 더러운 더러운 음식을 하면 되냐?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수건을 항상 머리에 쓰고 음식을 하고요. 아유 김생, 내가 얼마나 깨끗지 하는데, 연잘두 <웃음> 사람 욕 잘하잖아요. 아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깨끗해지시더라니까. 예를 들 우리 주방에서 음식 할 때도 비닐장갑 끼고 하시고 항상 물로 닦고 하시고 웬만하면 손으로 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아멘 나는 우리 사모님이 손으로 뭘 하잖아요 할 때도 있는데 어하 사모님 손 닦았어 안 닦았어? 내가 말하는 사모님 손 닦고 하는데 내가 이러니까 사모님 항상 비닐장갑 끼고 음식 해요 어떨때 우리 저 주방에서 성도들이 뭐할때 반드시 비닐장갑 끼고 다들 하시고 손도 닦고 하시고 생긴 것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끓으면또 엄청 떨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개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 그런 생각이 나요 음식 때문에 싸우지 뭐 때문에 싸우지 그래서 막 부엌이 지저분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반찬이고 뭐고 다깨버려다 깨버려요 왜 그렇게 하면 다 깨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김세현 잘못했어 아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부산떡 부산에 시집 왔으니까 부산떡인데 부산떡 부산떡 이거 해도 되겠나 다 부셔버려요 그냥 없는 살림을 부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뭔데 이 종자야 하나만 될거 아니야 할거 아닐 거야 다부셔버렸다 옛날 어른들 많이 그랬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던지는 머릇이 생긴 거예요 상반 던지지 않다가 결혼해서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잡아야지 초장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남자는 말이야 여자를 초장부터 잡아야 돼 죽여야 돼 그냥 길들여야 돼 그냥 어떻게 부셔버려 전대말 깍듯이 하고 나도 이제 또 우리 형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야너가영수으고 살아보니까 초장부터 그냥 조사그러 <웃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부부싸움이 됐어 화를 빡 내려고 하는데 화나기 전에 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형님들도 다 목회자고 집사님이고 장모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형제가 하는 말이 더 빨리 들어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님들이 하는 말이 주변에 하는 말들 일반적인 상식이 더 빨리 내안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더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래서 그냥 뭘 여자가 말하면 말을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사모님하고 나고 둘이 있을 때는 싸울 일이 없는데 내 동생, 우리 누님, 조카,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끼면 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싸우는 거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난 너하고 못 산다. 그러다가 탕상식이 있 이제 탕상식이 저 째깍째깍 하는 거. 내가 이걸 그냥 던졌어. 몇번던져니까바삭파삭깨지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볼때 사모님이 내가 굉장히 격적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하거든 그럼 내가 몇번 깨고 나서 또 사가지고 오고 왜 그것을 깨고 왜또 사냐 힘들게 고쳐야지요 알아서 고칠게 그러다가도 또 부부싸움이 붙었어. 이번에는 이제 또 사야 되니까 이불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그 옛날에 그저 이불, 명주 이불 있잖아요. 목화. 그걸 깔아놓고 있는 데서 그 위에다 세게 던졌어. 그러니까 깨져야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졌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를 고치려고, 응, 네가 자꾸 집을 던진다 이거지. 이리 와. 잘 됐대. 그걸 가지고 땅바닥에다 비대기를 쳐버 야 그러니까 내가 허, 아니 저것이 나보다 성질이 더 세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카세트 라디오 있잖아요 긴거 더블 데크 그걸 또 이불에 딱던지는데 살짝 힘을 빼고 다져서 그러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어디서 버러어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은 FM 같아요 만약에 사모님 꼭지가 돌았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가 없어 할말다해 여러분 조심하세요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불러서 작근차근 하여튼 씹어놔요 나를 어 그것도 던졌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당바닥에다 폐대기 지나 바삭 깨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모님 또뭐 들어? 깰래 안 깰래? 또 깰래?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요. 내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잘못했어. 절대 안깰 절대 안깰 그래서 내가 그때 고쳤어요. 야, 그러더라니까 권승욱 집사, 깬 적이 있어? 없어? 지금은 안 깨지? 깨고 나면 또 사야 되지? 안살것 같게? 배신자 같으냐라고 어, 우리 안에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노조절이 안 되고, 분노조절이 이상이 있으면,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장 차이더라고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의 지리를 자꾸, 자꾸 집어넣고, 할렐루야, 기도를 집어넣고, 성령님의 능력과 찬양을 다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얘기,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안되더라니까. 이것이 수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또내 안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화가 올라올 때 주여 찬양을하고 기도하면 속에서 분이 싹 사그러지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고 혈기의 영이 있고 종교적인 영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그, 그런 그 영들이 내네 안에서 자라있도해요 예. 그러나 그 어떤 영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 혼적으로 육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간접하다 쫓아낼, 쫓아낼,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분노를 시기할 수 있다 예. 지루한 말들이 <웃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입에서는 찬송도 나갈 수 있고 저주도 나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주가 나갈 그때의 찬송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아, 얼마나 청산주수처럼 말을 잘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는 것도 먼저 배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대통령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욕을 많이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먹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떤 정당에서 정권을 잡아도 좀더 덜하고 더 더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할때 보면 다들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자기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잖아요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세상적인 말에도 속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미명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고 분명히 저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간증에 미혹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간증을 멋있게 하고 원인스럽게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느냐 말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참과 거짓도 있지만 기독교 진리는 참과 거짓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와 이런 진리들이 있는데 참과 거짓으로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정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싸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면보다 진실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짜보다 진실이 통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말이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인 이 말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느냐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상대방이 분노하는 사람이면 그걸 가라앉히고 쉬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끼리 하는 말에도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비질리이고 상대방이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할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청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말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창세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서른 살예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에 그냥 총리 된게 아니고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꿈꾼 거에 대해서 요셉이가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애굽의 흉년이 임하는데,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풍년지라고 7년 흉년이 임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요셉이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감옥에서, 종산에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겸비해서, 그래서 이 자기의 꿈과 바로왕의 꿈과 함께. 바로왕을 설득할 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느냐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버리고 보디발 장관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황당한 꾀임에 넘어가서 또 감옥에 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고박 20년 동안 팔려가고 종살이 하고 왜곡당하고 짐승처럼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과 고난이 쓰리쓴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바로 왕에게 지금 요셉이가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여 들어서서 풍성한 암소 일곱 마리가 파리안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것은 풍성한 일곱 마리는 7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파리한 남성은 그 손호 흉년을 말하고요. 묘의사도 아주 실한, 살이 어? 통통한 묘의사이 아주 비쩍 말라버린 그묘의사 그것도 7년을 상징합니다. 7년은 북년, 7년은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요셉이 신앙적으로 말로 잘 풀어서 어, 바로왕이 알수 있도록 요셉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자기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란과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돼요 내 말에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야 상대방의 고난 바로왕의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서른 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우리의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내 내 말이 애연의 은사를 받아서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 문제고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 나중에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했는데 예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욕을 먹게 되죠 저 사람 이언 틀렸다고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성, 화 자기 인격으로 다성화시키는거다 그래서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서 그 입에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꿈과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애언의 능력으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부족하냐 요새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수가 말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요 보수는 진보가 말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초부터 빨갱이다 당신들은 태초부터 수구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투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아픔을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고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왜 그랬어 뭐 때문에 왜 그런 이유가 뭐야 야단만 치고 서로 총제만 하는 사람은 정말 정쟁만 일삼은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보다 부드럽고 지혜롭게 자 온순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입에 담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악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충동의 의사는 말들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내 말은 내 말이 생명나무과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이 찾아오고 너희들은 에덴 동산살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셨어중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강 옆에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에는 뭐냐? 이번에도, 아담가와도 역시 선택에, 선택의, 선택의 기로에 모여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가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사단의 게임으로 인해서, 먹든지 아니든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그런 말을 계속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인간만이었어요 나에게. 예수님도 그런 선택의 고뇌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광야에서 할렐루야. 계시만의 네. 동산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몰렸어요 기도하시니까 기도로 모든 능력을 다 풀어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선택을 해서 순종의 길로 갔더라면, 아담과와는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과일을 먹는 거예요. 생명과일. 하, 생명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과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해도 재채있는 말이 아니라 유모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 소화해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제일 잘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집편을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자와 대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몸을 통해서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양을 뺏어 오는 거예요 고의 발톱에서 곤란과 싸움에서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내 인격을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쑤시고 들어와서 예. 이 말씀이 내게 예언의 능력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하옵소서성령에 불러도 어떤 행위로도 할수 있지만 진짜는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고 병 고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두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나무 개념이에요 생명나무 개념 하나님 말씀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돼 버리고 예.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 땅에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무가 생명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생명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한, 올량한 혀라고 그랬죠. 이 혀는 내 마음대로 찌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도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흔히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가라앉을 때 구정물이 어제 그 이야기 했죠 돼지가 먹는 거 잔잔할 때는 속에 가라앉고 한번 시험과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스스로 열받을 일있을때확 뒤집어 나요 귀신이 뒤집어 놓든 뭐가 뒤집어 놓든 간에 그럴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인격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도 들어와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교회에 나와도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회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기도를 들먹이고 성령 충만을 들먹이는데 생활 속에서 말에 대한 생명나무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찾아서 깊이 있는 회개가 돼야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자 매달마다 천국에 가면 매달마다 열매가 맺어져요 생명과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생명나무처럼 분처마다 나를 감당하고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이 살아서 나를 관통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여 주시옵소서